안녕하십니까 크리토트 메타 콩콩입니다 오늘 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P2E 게임 서머너의 실제 수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환수의 레벨에 따라 수익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 레벨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레어 4마리로 2마리는 미팅으로 뽑은 NFT 캐릭터고 나머지 2마리는 강화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기본 능력치는 확실히 NFT 캐릭이 좋은데 패시브 스킬은 랜덤이라서 NFT 캐릭터임에도 패시브 스킬은 없습니다 그래서 뽑기 후 강화로 만든 캐릭터도 스킬 조합만 좋으면 쓸만하다고 봅니다. 우선 하루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골드 양부터 계산해보겠습니다. 서머너에서 할수 있는 콘텐츠는 크게 세가지로 어드벤처, PVP, 월드보스가 있습니다. 어드벤츠는 게임의 스토리라인으로 각 챕터별 24개의 스테이지와 보스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당 4개의 활동력이 소모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활동력은 10분당 1개씩 생성이 됩니다. 그럼 하루가 총 24시간 1440분 이니까 하루에 144개의 활동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1일 퀘스트 보상으로 스테이지 10회 클리어 시 50개, 스테이지 20개 클리어 시 50개가 추가로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총 244개의 활동력이 제공되고 스테이지 한 번당 4개가 소모되니까 하루에 스테이지 약 60회를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중인 어드벤처는 7챕터로 스테이지 한 번당 약 5만 골드가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만 골드 정도를 벌수 있습니다. 다음은 PVP입니다. PVP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소환수 배틀을 하는 건데 1, 2, 3등을 제외하고는 4등부터 100위권 하위까지 다이아 그리고 그 다음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순으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1등은 5억, 2등은 2.5억, 3등은 1.2억 골드가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저는 다이아 등급으로 이전 시즌 종료까지 현 등급을 유지한다면 4천만 골드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한 시즌은 대략 한달 정도 기간으로 보면 되니까 한 달에 약 4천만 골드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월드보스로 보스 한 마리를 두고 얼만큼 오랫동안 데미지를 입히는가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pvp와 마찬가지로 점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1등은 1억, 2등은 5천만, 3등은 2,400만 골드가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 다음은 다이아 800만, 그리고 플래티넘 400만인데 현재 제 랭크는 플래티넘이라 400만 골드를 보상받게 됩니다. 월드보스는 주 1회 리셋되기 때문에 한 달에 1,600만 골드를 받게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받은 골드를 원화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1골드는 1대0.009비율로 SUT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SUT는 다시 스시 수합에서 1대0.0042비율로 BFC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BFC가 약 200원이니까 정리해보면 1골드당 0.0076의 비율로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거니까 어드벤처로 하루에 300만 골드 한 달에 약 70만원 PVP로 월 4천만 골드 한 달에 약 30만원 월드보스로 주 400만 골드 한달약 12만원 총합치면 한 달에 약 110만원 정도를 원화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NFT 민팅하는 비용은 퉁치고 남는 수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강할수록 상위 챕터의 어드벤처를 더욱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 있고 상위 챕터일수록 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NFT 캐릭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수익구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직 초창기이기도 하고 BFC 차트를 보면 인적으로 가격을 고정해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고 많은 보상을 받는 상위 유저들이 많아진다면 지금과 같은 보상구조는 해자에서 창렬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BFC와 서머너 내부에서 쓰이는 코인인 SUT의 가격 유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라도 가격 붕괴가 생긴다면 지금의 수익구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창기 선진입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강화를 위해 골드가 쓰이는데 강화 확률이 낮은 등급의 소환수도 엄청 낮게 시작하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소환수를 얻으려면 환전은커녕 벌어놓은 골드를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수익금을 재투자해야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현재 오픈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NFT 캐릭터 중1위더를 넘는 캐릭터는 대부분 그냥 호가만 높여놓은 허위 매물이라 보시면 되고 실제 거래가 된 캐릭터의 평균 가격은 0.5 리더에서 0.1 리더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팅한 것보다 약간 비싼 가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초반에 캐릭터 사서 스테이지 빨리 깨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으면 원금에서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바이프로스트의 P2E 게임 서머너 수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